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12월 2 5일날크리스마스고요이 크리스마스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 리나님도 못보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집에서 강제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예상외로 역시나 저는 진심으로 오늘 시청률이 떨어질줄 아는데 아 오늘 시청률이 어, 적당이 많아가지고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약속이 있지만 약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방송을 보러 와주신 거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다 알고 있고요 감사드리면서 자 바로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죠 자첫 번째 컨텐츠는요 오늘 첫 번째 아, 자 오늘 첫 번째 컨텐츠는 자 나의 모솔 탈출기와 연예 고민 무치도따지지 않고 들어줍니다는데 이거는 지금 한번 한동안만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원래 사전에 받는 건데요. 자, 연애 고민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익명으로 이메일 쪽으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의 모솔 탈출기 이런 거좀 얘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흥미로울 건데요. 음, 자 일단은 하자. 자첫 번째 컨텐츠 나의 모솔 탈출기 자 이거는 솔직히 그 일단 리나님한테도 허락을 허락을 맡았고요. 허락이랄 것도 없고 그냥 미리 사전 양해를 구했고요. 음. 이거는 중요합니다. 오늘 아마 좀 흥미가 있으신 분들도 좀 약간 많을 거예요. 약간 음. 자 오늘 모솔 다시 기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 로젠젠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 로젠젠이 뭐 얼마나 모솔이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싶은데 어. 이제... 이게 좀 약간 그 재미로 오늘 얘기 드리는 건다 재미로만 들으세요 일단 먼저 알았죠? 재미로만 들으시고 알았죠? 재미로만 들으시고 그냥 주,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재미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탈출하는 호구 여기서 일단 좀 여쭤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본인이 모태솔로다 모솔이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계시면 말씀하셔도 되는데, 혹시 계시면은, 약간, 약간 광역 피해를 좀 약간 입을 수 있습니다, 약간. 약간, 음. 초딩때라고도 해봤겠지. 설마 초딩때라도 해봤지. 겠 자. 자, 일단은 그, 뭐, 당연히 다들 말씀이 없으신데, 좋습니다. 자, 오늘 로제엔제는요 아, 모쏠인데요, 모쏠인데, 저는요,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심각한 십덕 찐따였습니다. 그때. 살도 많이 쪘고요 그때 아마 100kg가 넘었었고요 그때. 완전 그, 진짜, 심각한 십덕, 십덕 찐따였어요. 진짜. 아싸. 아싸 찐따. 그래서 20대, 20대 초반에도 연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이 돼서야 정확히 언제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약간 그 <웃음> 저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이시대중반에 돼서야 이제 연애를 드디어 모태솔로에서 벗어나서죠 거의 그 솔로 뭐였지? 그래 맞아 그 군인스님처럼 그 솔로 그 대장 그거 솔로 뭐였지? 솔로 솔로 계급표 솔로 계급표로 따지면은 와 거의 준장 소장급이네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의 솔로 계급표로 따지면요 20년 이상 애인하서 준장이었네요 야 진짜 이거 심각하네요 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심각했던 정말 모쏠리였는데요 정말 파이어볼 좀 날려주세요 <웃음> 이러면 일단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 어? 자 했는데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 왜 드려야 되는 거냐 혹시 여기서 연애에 대한 고민 아니면 그 자기는 모쏠이어서 너무 슬프다 연애뭐 솔로여서 슬프다 연인 애인이 없어 슬프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운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20대 중마에서 이제 처음 연애했었는데저제 기준으로 제가 왜 모쏠이었나 제가 왜 모쏠이었는지 그걸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말보다는 그림판을 보는 게 약했죠. 자, 자 모소리 뭐 모소리 뭐 이유는 따로 진짜 있습니다. 모소리 뭐 모소리 뭐 이유는 별겨 진짜 있어요. 보자. 모소리 뭐 모소리 뭐 이유. 자 일단은 첫번째 첫번째 자기를 안 꾸밉니다 <웃음> 자기 자신을 안 꾸밉니다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음 어 치는게요? 그래 그게 맞겠다 자모 모소리 모쏠인 이유 1번,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음. 이거 중요해요. 아니, 이게... 이게 자기 자, 나도 솔직히 별로 그렇게 꾸미는 건 아닌데... <웃음> 자, 들어봐. 이게 왜안 꾸미냐? 일단 귀찮아. 그리고 귀찮고 연애를 포기했어. 아, 그 뭐지? 그 뭐지? 이성의 시선. 포기했어.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또 이성에 대해서는 항상 또그 이, 이걸 가지고 있어 항상 이, 이성에 대한 희망. 귀찮고 이성선을 끝에 포기했지만 이성에 대한 희망은 있어요. 희망 사람이 있어. <웃음> 아, 티모님. 티모님. 진정하세요. <웃음> 티모님. 일단, 일단 내 이야기라고 너무, 너무 그렇게 하시면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진, 일단 진정해, 진정해. 스테이코스테이 e stay h o m 이 Okay, so you're a Christian. She's a c h r i s t i a 진정, h e s a Christian. She's a Christian. She's a c h 나도 s t i a n She's 도그랬 r i 도 t i a 거 s 저 e s a c h r i 거야, 저 a n s h 저의 경험담도 i s t i a n She's a c h r 체크무늬 체크무늬는 대체 왜있는 걸까 이건 체크무늬 내가 아니야 난 살면 체크무늬를 입었던 적이 없는데 체크무늬 난방 주변에 너무 많이 입었어 체크무늬 왜 입는 거지 이거 <웃음> 아니 이거 아 이건 되게 이쁜데 남자 체크무늬 난방 이거 이것도 모델 되게 이쁘잖아 아니 왜 되, 되게 다 이걸 입지 남자, 체크, 무늬, 난방. 야, 여러분들, 이거 보고 속으면 안 돼. 이런 거 구라야.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런 느낌 나. 이거 모델, 모델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지, 약간. 약간. 아, 이분도 잘 입었어. 선글라스 이쁘잖아. 이분도 잘 입었어. 어? 이것보다 또더 심각하다고. 진짜. 체크 무늬 난방. 폐화는. 어, 그래, 어서 오시고. 자, 자기 잘 꾸미지 않아. 체크 무늬 난방. 너무 슬프게도 그렇죠. 어, 뭐, 이렇게인데. 그 다음에, 어두운 옷 계열. 이거는, 인정해. 이거는 약간 체형상 어쩔 수 없어. 약간 체형상 어두운 옷 계열을 쓰는 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약간 그, 이 몸의 라인을 좀 약간 가려주거든, 약간. 약간 그, 좀 몸의 라인을 가려줘요. 뭐라고 해야지, 약간? 어. 약간 이런 그, 굴곡들. 뱃살 나온 이런 굴곡들은 좀 없애줘요. 약간 여기, 여기를 좀 약간 어둡게 안막을 쳐가지고 가려줘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잘 꾸미지 않음. 두 번째.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음.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음. 본인을 사랑하지를 않고 본인을 자신감이 없어, 이거. 되게 심각해, 이거. 이게 제일 커, 솔직히 말해서. 제일 커, 이게. 이게 제일 커. 이게 제일 커. 흰옷 자주 입는데 흰 옷이 검은 색이 어깨 커 보임. 아,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너체형마 다르지.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왜 사랑이 없냐? 왜! 사실, 자, 자기, 자, 살쪘는데 자기에 대해 자기를 사랑한다? 살찐 거 신경 안 쓴. 이거거든? 솔직히. 살쪘는데 본인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은 살찐 거 신경 안 써. 근데, 자, 살쪘는데 자기를 혐오한다. 살찐 거 신경 팍팍 쓰. 살찐 거에 스트레스 받음. 이런 거야 사이클이. 사이클이 이래. 살는데도 자기를 사랑하면은 아 나는 뭐 살쪄도 뭐 상관 없어. 왜냐면 난 살쪄도 내가 좋거든 하는데 살찐 걸 자기 혐오한다 그리고 이걸 스트레스 받고 뭐가 되는지 알아? 이거 이거로 왔다 이제 이어지는 거야. 이걸로 이제 이걸로 이제 자신감 하라. 울. 또 먹음. 반복. 이거야. 항상, 항상 칼마도 안 죽을 배라고 자신, 자신마마. <웃음> 나도 그래. 사실, 이게 제일 커요. 자신감이 하락한 날까? 이게 제일 커. 이게 제일 커, 이게. 이거는 좀 약간 정신병까지 갈수 있어요, 이게. 솔직히 살찐 거는 약간 좀 단순히 살쪘다는 것만 보면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가족과의 싸움이라든가 가족과 뭐안 맞는다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과 안 맞는다 뭐 본인이 뭔가 안 된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고 또 먹는다 이게 제일 커 사실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약간 어 자기에 제일 꾸미지 않는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다 자신감도 없다 이번이 제일 크긴 하지. 자 그리고 3번 요것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이성한테 호감을 못 나타낸 <웃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가 이거연애못 모솔 탈출하느냐 많느냐의 가장 큰 포인트에요 이게 이거는 솔직히 모솔도 그렇고 이거는 솔직히 가장 중요하지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한테 호감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물론 개인 이건 지극히 다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소감이에요. 알았죠? 어. 뭐야, 어디 갔어? 이따. 지극히 로젠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소감. 소관, 소감이 아니지. 소감을 약간 보고 말하는 거지. 자, 이렇게인데 자, 이게 정말 큰일인데 살짝 어 호감 티에도 나타나봐 뭘 망침 자저 솔직히 말해서 자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정말 미안한데 마비노기로 얘기해볼게 정말 많이, 많이 정말 미안한데 마비노기 해볼게요 자 이런 거는 이성한테 호감 나타내는게 아니라고 할게요 자아 이거, 아, 이거 좀 이거 넘어가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맞나 아 이거 어떻게 알지 좋아한 이산 이걸 뭘로 예시를 해야 할까 좋아한 이산 호개을못 나타냄 마음속으로만 좋아하는 이성이 있음 근데 티를 못냄 티를 티를 내 용기가 안남 용기를 못냄 이거 진짜 중요해 근데 미친척하고 이게 좋아하다는 티를 내야 되겠또 약간 음? 하... 보자 마음속으로 이성있고 티를 못낸다 티를 내 용기가 안나고 용기를 못낸다 자 그리고 어, 일단 이 세가지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일래 저는 관자라 갑니다 어. 호감각이 있으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들게 그럴 수 있긴 한데 이게 약간 중요하긴 해요 솔직히 본인이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은 미친척하고 행동하게 해야 돼 이게 자 모소리 모소리 이유는 일단 이거예요 일단 저도 그랬어 당연히 저도 그랬어 당연히 로젠젠도 그랬음 당연히 나도 그랬어 저도 못했어요 뭐 좋아하는 이성이 있었다면 못했지 이것도 그냥 뭐 티도 못내고 그죠? 뭐 사람마다 다 그랬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자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세가지 이 세가지가 일단은 어, 가장 큰 이유야 너무 커 이거 자 크기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아 자하나나 볼까요 보자 이제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타파하냐 이거 보조 한번 자, 봐요. 잘 봐요 잘봐자 이걸 어떻게 타파하냐 자기 자신 꾸미지 않아 이거 일단은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뭐냐 일단은 일단 씻어 <웃음> 자 해결법 자1 잘 씻고, 매일매일 어... 씻, 씻고, 씻 광낸다 자, 피부관리도 해야지, 피부관리 어... 스킬로션만 말고 팩도 좀 쓰고, 어? 피부관리도 좀 하고 그리고 제일 큰거! 제일 큰거! 제일 큰거! 머리 스타일 좀 제발! 바꾸자 제발! 제발 야 제발 바꾸자 제발 머리 스타일 좀 제발 바꾸자 자 남자 제일 무난한거 투블러 제일 무난한거 제일 무난한거 투블러 머리좀 넘겨 그리고 진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하지말고 자 여러분들 이게 매일매일 씻고 비누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냄새 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이거 비누칠도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냄새가 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이게 가까이 가면은 좀 죄송한 말인데 몸에서 냄새 저도 저도 났었어요 저도 뭐을안하시더니아 카사노바 아니고 제가 저의 사례를 좀 약간 말씀드린 겁니다 약간 어? 야, 제발 머리 스타일 제발 머리 스타일을 진짜 머리만 바꿔도 사람이 50%는 달라 보여요 머리만 바꿔도 제가 50% 바꿔요 제가 최근에 본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최근에 보여드린 거자어 최근에 본게 보자 왜지? 최근에 본그 내용이 그... 이건가? 밤밤밤 밤. 뭐지? 이분이 맞나? 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이분이 아닌가? 그 최근에 보았던 것 중에서 그 유튜버 분께서 남자분 그소리라 하시나? 어떤 분을 이제 그 메이크업을 해 주기로 했어요. 구독자를. 근데 그분을 많이 해준 건데 없네 안 보이네 또 포마드도 어울림 제발 자 여러분들 남자 헤어스타일 쳐가지고 구글에만 쳐도 많이 나와 물론 모델은 다 구라야 이건다 구라야 물론 물론 이거 다 구란데 자 여러분들 자 제일 만만한거 투블러 펌 투블러 펌 두개 투블러 펌 일단 진짜 좀 진짜 머리만 좀 짧게 하자 제발 눌려있지 말고 어잘잘 생기면 된다 그게 제일 크게 한데 그래도 나도 그렇지만 잘 생기지 않은 사람 안았다고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또 이것도 다르다고 이것도 보자 이게 그러니까 어느 거지 잠깐만 이거를 오타쿠 오타쿠 해요 안뜨네요 이게 있어요 어떤 어떤 뭐라고 해야지 이게 어떤 저이 헤어라고 해야지 이게 얼굴 이렇게 이 되어있으면은 얼굴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아니 펌을 안하고 그냥 다 이렇게 눌러져 있어 눌러져 있어 이게 지저분해서 보기가 좀 약간 별로예요 이렇게 풍성하게 덥수로 그래 덥수로 약간 이거 솔직히 진짜 투블럭을 하는가, 이렇게 옆에 다 쳐내고, 위로 올리면은, 물론 나 그림을 좀못 그렸지만, 훨씬 깔끔해지거든, 이거? 어 경험상으로 깍두기 머리 하면 남자다 인기 많습니다, 남자들. 모솔은 모솔만의 <웃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일단은 그래도, 얘기를 나눠보자, 이런 거지, 약간. 어. 산타모자 아니야. 하여튼간, 어? 자, 머리 스타일, 머리 스타일 제발 그냥 바꾸자, 제발. 기본으로. 머리만 바꿔도 정말 예쁩니다. 투블럭 머리에 자 투블럭 일단 기본적인 제일 잘 먹... 저도 투블럭이에요 저도 늘 투블럭 하는데 투블럭 제일 잘먹잘 먹... 잘 먹히고요 어떤 남자라도 잘 먹혀 그 다음에 펌 펌은 좀난안 해봤어 펌은 모르겠어 펌은 좀 약간 마르신 분들이 좀 좋은 것같더라고나 뚱뚱한 나 모르겠어 펌은 잘 모르겠어 나안 해봐서 머리에 왜 치약이 얹어져 있담 포마드? 포마드는 잘 모르겠어 포마드 포마드는 깔끔 포마드는 좋지 포마드는 인정 음 포마드도 괜찮네 이것도 평타 치는 것 같아 포마드 난 포마드 되게 좋은 것 같아 진짜 개성있고 되게 매력적이고 아 포마드 되게 좋은 것 같아 진짜 음. 아, 제발 머리 바꾸고요 투블럭은 머리 숱시 없어 안 어울린다 <웃음> 그것도 그래야 돼? 눈물나네 자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음 자신감도 없음 이건 정말 크죠 자 이거는 이거는 좀 솔직히 말해서 조금 고치기 힘들긴 힘들어. 이 고치기가 좀 힘들긴 힘들어 이거. 이거는 약간 사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해결법을 뭘로 해야 하냐면은 좀따 말해드릴게요. 좀 따. 좀따 제가 좀따 말해드릴게요. 좀따 로젠젠 사례 알려드림. 음. 아 돼, 아니 솔직히 나도 근데들 근데도 포마 포마 되게 좋은데. 나는 되게 멋이 예쁜데? 아닌가? 사람마다 다른가 역시. 자,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이성한테 호감을 못 나타내. 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해결법.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해결법이 미친 척 해야 합니다. 미친 척 해야 돼, 미친 척. 근데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게 있어 자 뭐가 중요하다 아이고 자, 중요한 아 어, 뭐야 어디있어 아 이거 안돼 이거 아 있다 자 중요한게 중요한게 자 여기서 본인이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호감을 나타내야 돼 이제 그 찝적거림 집적 거림과 썸은 종이 한장 차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약간 보여드 약간 알려드리고 싶네요. 집적 좀 약간 좀 과한 이게 제가 과한 말을 좀 썼는데, 집적 어, 거림과 썸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3번을 좀만 더이해해 볼까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포토샵을 하죠. 포토샵. 포토샵 포토샵을 할게요 포샵포샵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자 이거 아니고 새로 만들기에서 자 인쇄 예. 자 일단은 뭐 3번 다시 먼저 하고 2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개인적인 야기요 보세요 자 3번 뭐였죠?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이새 호감을못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진짜 너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얘기들이긴 하거든요, 약간. 진짜.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자, 일단은 그 대부분은 일단 어떻게 하는데 일단 제 사례들을 좀 약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좋아하는 이새 호감을못냄 아, 근데 내가 뭐 말할지 근데? 3번. 어, 그래. 자. 자. 썸과 찝적거림은 한순간이에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제가 항상 저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그, 저도 그랬고요. 아마 다른 여자, 다른 그, 연인을 해보신 분들도 꼭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첫 스텝. 자첫 스텝, 좋아하는 이상의 호가를 못 나타낸다 첫 스텝, 자첫 번째 첫 번째 단계 자, 1번 1번 제발 일단 친해져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일단 친해져 제발요 제발 일단 친해져라 제발 드립과 추행을 구분 못해 제발 제발 먼저 친해지자 제발 얘들아 제발 어? 자 우리 친구들 제발 먼저 친해지자 자 이성이 있으면 일단 먼저 친해져야죠 자 어떻게 친해져 자 친해지는거 그냥 2번 친한 친구 사귀듯 친구처럼 재미있게 진짜 그냥 재미있게 친구처럼 뭐 사람마다 의견 다른 거예요 이건 의견 달라요 이건 사람마다 의견 다른 거야 아직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알았죠 <웃음> 자아 오케이 자연 공님 오케이 그말 좋아 그말 좋아 제가 그말 좋은데 잠깐 기다려 봐자자 친한 친구가 재미있게 이렇게 친해졌다 꼭 여기서 처음부터 막 연애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별로고요. 다 친해지고 호감도가 쌓였어 그 다음에 그럼 뭐야? 이제 3번 자 여기서 뭐어단 둘이서만 놀러 댕기는 데이트 이게 이게 단 둘이서만 놀러 댕기는 데이트 이겁니다 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단계가 아마 2번은 다 넘어가더라고 <웃음> 1번 2번다 넘어가더라고 아, 좋아하는 우리가 좀 잘못된 사례들 보면은 어, 친해지는 거 없이 친구처럼 지내는 거 없이 1번, 2번 다 삭제하고 그냥 여기 다 넘어가, 여기 다 넘어가는 거야. 여기 1번, 2번 삭제하고 바로 건너서 3번으로 가는 거야. 그냥 어둘다 놀래는 게 데이트 이러면서. 자, 물론 그거는 저, 정말 좀 힘들죠.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게 자둘 대신청했어 자자 <웃음> 여기서 우리 자기현쿡님이 말씀하신 엔딩이 관련돼 엔딩 자 엔딩 자 일단 두가지로 관련돼 자 일단 먼저 새드엔딩 하겠습니다 새드엔딩 자 새드엔딩 <웃음> 자 먼저 새드엔딩 자 새드엔딩 <웃음> 자 새드엔딩 난널 이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나는 이게 여기서 나오는가 이게 여기서 없어 이대로 이대로 친구처럼 지내자 <웃음> 자 여기에 그세디 엔딩이에요 요것이 그세디 엔딩 자 이대로 친구처럼 지내자. 아, 어, 버이어서 와요. 자, 이게 이게 새 이게 드 엔딩. 자다가 느렸다고. 잠들었어? <웃음> 좋아요. 자. 자, 새드 엔딩입니다. 난널 이성처 생각할 리 없어. 이대로 친구지. 이러면안된 거야. 이러면 안된 거야. 망 이건 끝난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자, 만약 여기서 데이트 잘 됐다. 잘 됐다. 어떻게 해야 진짜? 세데네아 이제 해피엔딩 자 해피엔딩 둘의 호감을 확인 고백 후 커플 완성 자 되게 간소하게 했는데요 이거 되게 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어 간소하게 했습니다 자 해피엔딩입니다 이게 자 고백으로 업내자 자,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게 제일 좋고요 못한다 싶으면 다 이렇게 스킵한다고 사람들이 다 알게 스킵 자, 연애의 잘못된 루트 자, 이런식으로 되는거야 이런식으로 고백이를 혼내주자 혼내주자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좋아하는 인생에 호감을 못 낸다는 거뭐 그럴 수 있어요 최소한 먼저 친해지세요 어 최소한 먼저 친해지세요 <웃음> 혼내 <혼내주자>. 진짜 <웃음> 고백을 혼내 친해지세요 친해지세요 제발 알았죠 친해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이렇게 있고요 새드 엔딩 <웃음>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 만약에 여기서 자, 여기서 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비밀루트, 비밀루트, 자, 하이드루트. 자, 여기서 숨겨, 뭐, 이게 무슨 엔딩이냐, 이, 이 또, 이 또, 히든루트, 히든루트, 자, 히든루트. 자, 조커루트라고 했어, 조커루트. 조커루트. 자, 차였지만, 개, 차였지만, 아, 왜안 보여, 아씨왜안 보여. 차였지만 계속 호감을 표시하고 고백을 한다 이콜 집정남자 여기 <웃음> 자 여기가 이제 그 히든 루트 조커루트 차였지만 계속 호감을 표시하고 고백을 한다 요러면 이제 집정남이에요그 이제. 여자가 호감을 표시했을 때 싫어하는 그게 보이는데도 계속 뭐라고 한다 이거 집정남이야 이거 집정남 여기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썸이고 썸남 이 오른쪽 이쪽은 썸남이고 자 이쪽은 썸남이에요 이쪽은 썸남 썬, 썸녀 차단각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데그혐이에요 진짜 <웃음> 자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썸남 썸녀야 여기가 알았지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한 3번부터 3번부터가 거의 썸남 썸녀야 근데 이제 어 이제 그 요거를 요거를 이제 2번쯤부터 2번 2번쯤부터 이제 친구처럼 재밌게 지내다가 고백했는데 차였다가 차였지만 계속 호감을 표시한다? 여기서 집정나린다자 10번 찍어 안 찾아오는 포돌이 없다 이게 잘못된 말 10번 찍어 안 쫓아 아예안넘어가 나무 없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q 포돌이 엔딩 포돌이 엔딩 이거는 포돌이 엔딩 가자 포돌이 엔딩 자 포돌이 엔딩 싫어하면 그만해, 그렇지. 싫어하면 그만하자, <웃음> 자, <웃음> 자, 싫어하면 그만해. 싫어하면, 그렇지. 이성이 안 느껴지는 3번 스칼 차단. 자, 만약에 좀 잘하시, 좀 약간 그래도 좀 약간 매너 있고 좋다 싶으면은 세드 엔딩에서 돌아오시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는 건 나쁘지 않아. 이런 건 이런 건 상관없어. 서로 사귀는 건 망했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거, 뭐 이번 주요 주요 많으니까요, 그죠? 자, 근데 안 넘어간다. 포도리 엔딩. 끝납니다, 이거. 이거는 최악이에요. 이런 거는 안 돼. 이런. <웃음> 포도리 엔딩. 이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 어. 그건 끝난 거야. 이거. 사람으로서 서로가 끝난 거야. 그래. 알았지?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제가 어떻게 모솔 탈출했는지 2번을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2번. 2번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자. 자, 2번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2번과. 자, 2번의 방금 전에 2번. 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 자신감이 없음. 자, 이거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자. 자, 이거가 아마 제가 모소를 탈출한 가장 큰,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커요.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감이 어떻게 가장 큽니다. 이게 자, 왜냐? 자, 보세요. 보세요. 솔직히 말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살이 쪄도 자, 살 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 매력이 있다.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게 진짜 진짜 좋아. 이런 사람 되게 매력적인, 진짜 매력적이고. 호감 아매력이고 좋은 이성 이거는 진짜 왜냐면은 솔직히 좋아하는 이성은 이게 살찐 거를 보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 어? 그러니까 본인이 살쪄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은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살쪄는데 본인이 본인을 싫어해 이건 최악이야 이건 정말 안 좋아요 이게 왜 안전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약간 정신병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정신병이? 볼게요 자, 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참고 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누구 특정이야 저도 그런 거예요 자, 살 쪘다 자, 살이 쪘다 자, 살이 쪘다 자, 살이 쪘다 본인을 싫어한다 자, 인이 싫어하는 게 뭐가 있지 자, 이제 보면 이제 우울해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살 때문에 싫어하지 않을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됨.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초케이 축하드려요. 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다? 자, 만약에 여기서... 칼이 쪄도 이성을 만나 사귀겠어 그래도 이성을 사귀게 됐다? 그럼 뭐가 문제냐 우울함이 막 밖으로 퍼져요 밖으로 이게 가장 커요 이게 미쳐버림 파국 헤어짐 이거예요 이거 이게 대부분 본인을 안 좋아하면은 다른 사람 그, 여, 그 이성 친구 뭐지 연인을 사귈 수가 좀 없다고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생각이 하거든요 이게 어 이게 문제 야 이게 파국이야 이게 왠지랑 살이 찌면은 어내 여자친구가 내가 살찐 것 때문에 날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이살 때문에 싫어하지 않을까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 호감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살쪄도 진짜 매력적이거나 호감있으면 상관없거든, 별로. 뜨끈하고 시원한 파구. 진짜 그렇거든, 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제가 90kg가 넘어가지만, 제 설레아님이, 저희 매니저님이 저한테, 아, 로젠데 살 너무 쪄서, 그만 만나요. 농담, 장난으로. 이렇습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어?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시니까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잘 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또 이게 또, 어, 이제 또 염장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알았죠? <웃음> 자. 자, 그렇다고 살을 빼냐? 살을 빼면 좋긴 해. 자. 나 지우고. 나 지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건강히 빼세요. 등짝. <웃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살을 빼면 될까? 자, 살을 빼면 좋아요, 일단. 좋음 긍정적 자 일단 좋아요 살펴면 좋아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일단 나쁜거 없어 절대 나쁜거 없어 정말 좋아요 리나님보사 인정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거는 제일 좋은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자 이게 뭐냐면 저는요 어, 로젠젠 20대 초반까지 아 어, 진짜 별로 진짜 본인을 조, 어, 사랑하지 않았어 자 여러분들 오해 여러분들 이제 이쯤 되면 오해하는게 있어요 아 나는 아 나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막 먹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막 먹고 노는 것도 막 노는데 자, 이렇게 된다고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맞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노는 것도 막 노는데 하면서 한다고 이게 사랑하는 게 절, 본인을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이건 절대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이거 1차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 밖에 없어요. 이거. 단순히 1차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그침. 그럼 또 어, 어떻게 돼? 이거 먹고 놀고 또 여러분들 또 이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괴로워 한단 말이야. 아, 나한 것도 없는데 막 놀고, 한 것도 없는데 막 먹고, 살만 찌고 있고, 어, 살만 찌고 있고, 말로 논단 말이야. 이렇게 또 아, 자, 아, 자, 제일 좋은 거. 자, 20대 초반까지도 본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자,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어떻게 변했냐? 자, 저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 가서 변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홀리데이가 워킹홀리데이 아정신차리 오, 어. 자 정신차리고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배웠는데요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아보니까 여행을 해보고 본인 스스로와의 대화시간이 늘어났다 자 이거는 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제일 중요한거는 본인 스스로와의 대화시간이 높아야 된다는겁니다 이게 가장 커요 자 이게 왜 크냐 본인 스스로 대화 시간이 많아야 함 이게 왜 크냐 요즘 사람들 이게 약간 좀그 진의 겨우 말이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고 자 난... 자, 본인 스스로 대화시켜봐요. 왜, 왜 그러냐? 요즘에, 핸드, 요즘에 여러분들, 어, 고독. 이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거든요? 자, 외로움은 원치 않는데 혼자. 혼자인 고통. 자, 고독은요, 원하면서 스스로 혼자 있는, 어, 여유.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독, 고독을 가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비노기 인센트 말고 고독을 가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독을 가질 시간이 필요해요 본인은 요즘에 가뭐다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 하느라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볼게요 여기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은 뭐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가서 카페를 간다 카페를 가서 혼자서 조용히 스스로와 얘기해봤다. 혹은 어 혹은 본인과 스스로 얘기를 해봤다. 이럴 수 있는 있습니까? 본인과 스스로 얘기를 해본 사람이 있다. 미래에 대한 생각 지금 현재에 대한 생각 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들? 얘기해보세요. 이러데꼭목나겠어아 <웃음> 일단 얘기하고 있지. 아 일단 저아 어, 어. 눈버, 눈버치 있고 눈버치 친구가 알바하는 카페 일주일에 두번 스무드시키고 등장한다 게임 캐릭터 대화 <웃음> 나쁘지 않아 오케이 게임 캐릭터와 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 본인 캐릭터라 <웃음> 좀 거시기한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고독을 갈 시간 일단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거 또 좀만 더 얘기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각각은 각각 사람마다 마음속에 자신의 10살 버전 아이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이거 책 보고 느낀 거고 저도 굉장히 공감되는 말인데 자 사람마다 각각 마음속에 10살 버전 로젠젠, 10살 버전 버드네, 10살 버전 눈버치 10살 버전 아셀림, 10살 버전 자이언콘 다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는 평소 머리로만 살아가요. 우리는 평소 머리로만 살아요. 머리. 파롯피아 의 카페에 있어요. 10살만 어, 살. 자, 우린 평소 머리로만 살아가는데 어, 이 아이는 상처받은 아이. 그 좋은 말이네요. 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게 또. 우리 평소 머리로만 살아갑니다. 이거 중요해요. 음. 자주 가서 스무디라니 음. 감정이 먼저 나가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평소 대부분은 머리로 왜? 우리가 근데 뭐라 하지? 감정이 나가면 좋지만, 대부분은 아무래도 그래도 그래도 일상 대부분 머리로만 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삼자 대면에때 일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도 감정이 앞서면 안 되자 그때는 근데 그지.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머리로만 살아가 제일 효율적으로 사는 법, 뭐 효율적으로 사는 법, 뭐 주, 일상을 가장 최단으로 즐겁게 놀고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이랑 얘기를 잘해. 아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아니야. 얘랑 얘기라고 하 얘랑 1 0살 보자 아이랑 얘기하라고. 스스로 카페 혹은 원하는 장소에 가서 마음속의 열살 아이와 진지하게 고독 대화하는 자,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카페 혹은 원하는 장소에 가서 본인 마음속에 있는 열살 아이와 진지하게 고독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사람마다 방식은 달라요. 꼭 카페 갈 필요 없어요. 뭐 호... 본인이 원하는 방식, 본인이 원하는 카페, 뭐 본인이 원하는 장소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스스로와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자신감이 붙게 됐어 자, 다시 정리하면은 자, 자 정리할게요 <웃음> 어디서 의린놈이 하면 바로 끝나는 거지 자, 자신과의 대화 자, 정리 하겠습니다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가진다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됨. 자,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됨. 어, 좋아하는 걸, 어, 하게됨. 혹은 싫어하는 걸 거부함. 자, 이러면 슬슬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거야. 본인의 매력에 집중. 이 성까지 아니야. 본인의 매력 집중. 다른 사람들 혹은 이성과 대화할 때 자신감, 떳, 굿요런 요소로 지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뭐요런 요소로 일단 사람마다 그 이게 다시 저는 일단 이런 의견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일단 마무리 자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마무리를 좀 할게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합시다 뭐 얘기를 좀 하다보니까 시간 많이 간다 자 마무리 자 마무리를 좀 하자면요 어자 모솔 모솔 탈출하는 방법 1번 자기 자신을 꾸미자 머리 스타일 제발 머리만이라도 제발 머리가 최우선이야 머리 머리가 최우선 머리가 어머스타타 머리 최우선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자자자자 y s t y l 자자 o d y style, 서 가짜 이거 t 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성 이 다음에 중요한거 자어 이성 자 호감가한 사람하고 친해지고 용기를 내자예요음자 이게 약간 짜투리를 좀 할게요 짜투리를 이거 아마 3번이 제일 3번도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거 자 호감가 아 자 친해지고 호감을 티내면 좀만 부연설만 할게요 티내면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면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자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티내는데 상대방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걸 티내는데 뭐, 뭐 거부하고 싫어하지 않다? 그럼 이건 좋은 거 여기부터 썸이야 여기부터 썸이야 그리고 이제 음. 고백은 어, 고백은 이제 그 확인 단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백은 확인 단계입니다. 고백은. 고백 후 선고백 선고백 어, 후연인 있을 수 없다. 아, 있을 수없다 이거 좀이 세상에는 좀애미하니까 어. 선고백 후연인? 좀 별로 좀아좀 아, 좀, 미안해서 거저부터 연락해서 봐준 사람 있을 듯? 아 이거? 아 그래, 사람마다 다르지 그치 아, 그건 또 약간 거시기한데 어 미리 말하지 이거인데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 알았지? 자어일자이세 가지 아, 기억하시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과 여러 가지 뭐 모쏠 탈출하는 거뭐 다양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저 자신 로젠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로젠젠 의견이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어, 모쏠 탈출하는 방법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러면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첫번째 컨텐츠 종료 감사합니다 로바